그 배우자랑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부분을 피해가면서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뭔가 고난의 어떤 슬픔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분 자녀 운는요 여자가 아이를 갖기엔 몸이 너무 늙어버렸어. 아마 몸수가 아이가 크기가 적합하지 않은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뭔가 자꾸 아이가 끈을 놓는 부모를 이런 시기로 들어오네요. 이뭐 시아버지가 됐던 본인 부모가 됐던 누군가가 떠나는 운명이 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지현단지현입니다 선생님은 옛날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아나 저기 김아중. 난 김아중 그래 좋아. 김아중 한번 해볼까? 아니다. <웃음> 나중에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다른 옛날 연예인? 네, 네. 기운은 좀 꺾였어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 뭐가 좋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소소한 행복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다기보다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기운은 왜 꺾였어? 주위 환경적으로 내가 좀 뭔가를 잃을 수 있고 또나보다 남을 조금 더 걱정하는 시기 그 희생까지는 아닌데 이 마음적으로 어 누군가를 좀 배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옆에 누가 좀 있나요? 배우자 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가 어때요? 그 배우자랑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부분을 피해가면서 잘 맞춰가는 것 같아. 성격이 딱 아다리가 딱딱 맞다기보다는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설을 만들지 않는 사람 같아 이분은. 어떤 좀 삶을 살았을까 이분은? 눈물로 들어와. 이 여자의 삶을 들어가 보면 자기가 부단하게 애썼는데 남들이 그만큼 대우를 못 해줬고 자기가 부단하게 사람하고 뭔가를 엮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구설수좀 돌았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괴팍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날라리 깽판으로 산 것도 아니라 자기 를 했는데도 욕을 먹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실력력에서 다 부지지 못했던 걸로 보여 만약에 쇼트트랙 선수면 3번 3등만 이렇게 했는 느낌으로 그러고 보고 그래서 늘 뭔가 운이 좀 따르지 않았다 어느 정도지 뭐 어느 정도 그러면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보면은 언제가 가장 이분의 제일 좋은 시기인 거예요? 30대가 그나마 좀, 좀 핫했던 것 같아요 20대에는 그냥 예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30대에는 그냥 모, 많은 대중에게 좀이 사랑을 좀 받았던 느낌이 있고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시기가 길어 보이지는 않아 요즘에 좀 뜸해요 이분이 다시 운기가 찰 수도 있는 건가요? 뭔가 완강하게 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소하게 들어가 소소하게. 자기가 지금 할게 없으면 뭐 뭔가를 작품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좀 바쁜 게 있으면 또 줄여서 또 거기 가정에 또 매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지 않아 일에 대한 어떤 욕심도 내려놨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도 내려놨고 지금 딱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야 괜찮다 라고 그러고 들어가요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배우 한고은 씨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신영수라고 나 방송에서 봤어 그 남자 잘 어울려요?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되게 똑똑한 걸로 보여 남자가 엄청 총명한 걸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가정사는 좀 허당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들어와요 신영수씨가 이 남자는 자기 사업체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걸로 보여요 그 신영수씨 아버지가 저동도 힘든 상태였대요 그걸 한고은씨가 간병을 다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마 말을 좀 따뜻하게 했나 봐. 위로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 이 여자는 의리가 있거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눈물로 산 세월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그 기억을 잘 마음에 잘 담아요. 애정전선은 이상 제가 봤을 때더 돈독해지는 걸로 보여요 자꾸 뭔가 내가 작년부터 뭔가 고난의 어떤 슬픔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돈독해지는 걸로 보여요 이분 자녀 운은요? 한번 유산을 했나 봐요. 여자가 아이를 갖기엔 몸이 너무 늙어버렸어 그리고 마흔이라고 쳐도 늦었다고 얘기를 해 아마 몸수가 아이, 아이가 크기가 적합하지 않은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뭔가 자꾸 아이가 끈을 놓는 그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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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한고은 씨가 조금 포기를 한것 같아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 여자도 충분히 나을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어 젊어서는. 그니까 한참 잘 나갈 때는. 근데 이 여자가 나이가 먹어서 한란이 힘든 거야. 체력이 일단 안 돼요. 이 한고은 씨 같은 분들이 남의 자식 거두는 거야. 그 성품이 좋잖아.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 하는 거 뭐가 있어요? 한고은 씨가 조심해야 될점 뭐가 주실 거죠? 응. 부모님이는 시기로 들어오네요. 이뭐 시아버지가 됐던 본인 부모가 됐던 누군가가 떠나는 운명이 될수 있어요. 노란콩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한테 이제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좀 나를 누구 돕질 않는 걸로 보는데 신의 한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병마 가은 아버지가 있어서 헤어질 수 있다. 아, 그리고 한고은씨좀뭐 수술할 수 있어요. 칼이 조금 되거나 뭐 고치거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성형은 아닌 것 같아요.